저도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밸런스 포스처로 1년간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너무너무 좋아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밸런스 포스처가 아무래도 되게 섬세하게 공정을 한다고 제가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수제로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정물량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부터 네네.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현대인들, 통증 하나 없으신 분들 없으세요? 어깨, 네네. 뭐 등, 그냥 뭐 어디든지 다 허리든지 다통증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네. 병원을 가고 마사지를 받는 것 자체도 내 시간과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꾸준하게 지속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죠. 정말 집에서 필라테스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라스의 효과를.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 포스처를 정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 밸런스 포스처의 모양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봐요. 네네. 자,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베이스 패널, 네. 아치바 두 개, 네. 바디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소재도 저는 네. 사실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네. 너무 튼튼한 네. 것 같아요. 자작나무에다가 고무나무 바. 네. 자작나무는 틀어짐이 가장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어.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얘가 다른 나무보다 탄성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네. 몸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나무가 고무나무 나무거든요. 그래서 자작나무랑 고무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더 이제 스페지텐데 날씨들이 그런 틀어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을 가능하다는 네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음.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피디님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또 다이어트를 1년간 또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근데 밸런스 포스처가 이 통증을 잡아주면서 몸까지 슬림하게 만들어주니까 네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네. 아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원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이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를 필라테스 운동기구인 리포머 위에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발아 풋바에다가 발을 올리고. 어깨를 풀면 어깨가 네. 조금 더 깊게 풀리고요. 아 아까처럼 바디발을 사이에 다가 두고 네. 운동을 하시게 되면 몸의 밸런스가 잡히면서 음 코어 근육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아 배가 네.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밸런스 네. 포스트의 기본적인 원리는 뭘까요? 포인트. 기본적인 원리는 음. 바디바를 중심으로 해서 네. 척추를 잡아주고 네. 척추를 잡은 상태에서 몸이 바디바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얘가 밸런스를 잡으면서 척추가 삐뚤어진 거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아치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치바라고 하는데 아치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 있어서 얘가 타겟되는 근육을 꼭 찍고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근육을 네. 깊이 풀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치바인 거죠. 네. 밸런스 포스처 하시잖아요. <웃음> 온 몸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음, 여러분. 네네. 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밸런스 포스처로 운동했거든요. 네. 네. 리사님 자작나무, 오 소재가 좋으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뭐 틀어짐이나 뭔가 갈라짐이나 네네. 이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있다는거 다시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웃음> 네. 와. 와 아, 힐송님, 20년도에 밸런스 포스처 구배후 승모근 등 마사지용으로 사용 중인데 정말 잘 사용하고 있네요. 아, 예. 구입 추천합니다. 네네. 와, 20년도에. 제가 2020년도에 밸런스 포스처를 와디즈에서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네. 초창기여서 미니라든지 음. 네. 리포머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2년 전부터 네네. 지금 다들 효과를 보시고 원장님한테 계속 요구사항을 네네. 하셔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네. 그래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 또한도 제가 1년간 사용을 했지만 그 전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이 원장님한테 너무 좋아요 원장님 만들어주세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제품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집에서도 기구 없이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바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 예, 바닥에서 사용하는 영상 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집에서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네네.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센터에서 저렇게 사용을 하지만 네네. 집에서 또 집에서도 엄청나게 활용도가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바디바 있잖아요. 요 바디바로 발을 꾹꾹꾹꾹 눌러주잖아요. 네네. 세상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는데. <웃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채영이 원장님이 아시겠지만 부종이 네네. 심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종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발이 부어서 오셨는데 네, 맞아요. 진짜 이거를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제일 네. 먼저 잡은 게 다리 부종 맞아요. 먼저 잡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살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매번 보실 때마다 오 소민 씨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음... 지금 동영상 보시면 은 네. 저런 용도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쵸. 요즘에 어깨 뭉침이나 거북목 특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깨 뭉침이나 거북목 하이신 분들이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케어를 하시면 병원이나 잡에 가실 일이 없으세요 허, 정말 네. 집에서 여러분들 사실 병원을 가시잖아요 사실, 이제 약을 주시고 하는 게 치료가 사실 진통제 역할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때뿐에 일시적으로 그때만 이제. 고통이 없어지는데 네네. 근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밸런스 포스처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계속 사랑을 해주시고 네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등록에 많이 맞습니다. 일어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주시는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와 지금 이제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 좀 댓글로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장찐님,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1인 라운드 숄더에 너무 좋아요. 음. 와, 장찐님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라운드 숄더도 되게 몸이 정말 매우 안 좋았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근데 지금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네. 통증도 없어지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숄더도 심하고 어깨가 네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늘상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주무르면서 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정말 습관이었는데 밸런스 포스터로 어깨랑 등을 풀고 나니까 네네. 그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아, 그죠 너무 예. 좋아요. 저희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찐 사용 후기가 있거든요. 아. 거기 진짜 리얼 사용 후기이고요. 네. 그 기업 유튜버이신 네. 분은 항상 목에 목 디스크를 하고, 목 디스크를 하고 계셨어요. 보호대를. 네, 보호대를 하고 계시고 아.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실 수가 없으셨던 분이신데 아. 이 밸런스 포스터를 사용하면서 네. 이 병원에를 안 가니까 어... 시간적인 세이브, 돈적인 세이브가 되면서 그쵸. 저한테 감사하다고 <웃음> 뭐 진짜? 날만 내면뭘 보내주세요. <웃음>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정말 네네.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웠었나? 늘천근만근 정말 아침에 눈 뜨면요. 저같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땅을 디딜 때조차 이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발... 발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내 몸이 정말 가벼워지니까 네네.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네. 원장님 저희가 이제 미니 사이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미니 사이즈는 어떤 게또 좋을까요? 미니 사이즈는 이 리포머 사이즈는 기계 위에 놓고 사용하는 거고 네. 센터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 사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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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여행 캐리어에다가 넣어서 맞아요. 간단하게 들고 가시면 네. 여행 중에 피로라든지 음. 그런 지친 내 맞아요. 몸을 갖다가 다시 케어를 해주면서 더 맞아요. 여행이 즐겁게 맞아요. 그리고 있어요. 여행 가면 아무래도 염분이 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게 그렇죠. 되고 기름 기있는 음식 많이 먹게 네네네. 되면 몸이 부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매일 루틴이 사실 이렇게 지압으로 발을 밟아주는 걸로 부종을 좀 예방을 하는데 네네. 여행 가서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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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을 빼는 거에만 네. 집중하시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두배세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네. 혈액순환에 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척추거든요. 그쵸, 그래서 척추를 중심이죠. 이 위에서 네.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거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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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트레칭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음.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고, 음. 도구를 사용하면서 척추에 주변, 척추 주변에 음. 마디마디에 있는 근육들이 도구를 통해서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되는 거를 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때의 그 겉근육만 풀어줘가지고 잠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속근육 깊은 굳어있는 그 근육까지 풀어줄 수 있는 그렇죠. 게 밸런스 포스처라고 말씀을 예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자 레아님 혈액 순환까지. 네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정말 네네. 아실 거예요. 네네. 너무 시원하거든요. 예예. 사실 초반에는 아플 수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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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와디지 이거를 저희 회원만 네. 사지 말고 와디지에 런, 런칭을 해서 아. 다른 분들도 구입하게 하자. 아. 그래가지고 와디지에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와디지 네. 때도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2000% 가까이 달성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센터에서 또 운영을 하실 때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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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포스터 미니, 네. 밸런스 포스터 리포머, 네. 그 다음에 일반 밸런스 포스터 클래식.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세개다 특허를 다 획득을 해 왔고요. 네. 중소기업청에서 여성 네. 발명왕 네. 여성 발명왕에서, 네. 발명왕에서 네. 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디어상이라는 것도 받아서 네. 예. 이게 어 수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왜냐면은 이런 거를 뭐 연구하거나 개발하셨던 분이 아니셨는데 네, 네. 오로지 회원들의 몸만 연구하다 보니 네. 여기. 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진심이 통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르신분들도 저는 센터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네네. 어르신들도 뵙고 또 보니 후기를 보니까 암환자 분들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어떻게 알았는지 암환자 네. 분이 이거를 네. 사셔서 네. 좋다는 얘기를 들어, 들어서 추천을 받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유방암 아, 수술을 유방, 하셨거든요. 네. 유방암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어깨가 많이 말리고, 음. 온몸이 아프고, 특히 발을 바닥에 닿기 힘들 정도, 오, 그 정도의 네네. 통증이 있으셨는데, 네. 밸런스 포스처에 누워서, 아까 보신 목푸는 운동이랑 발로 네네. 밟는 운동, 네네. 이 정도 팔 이렇게 움직이는 음. 운동, 이 정도만 했는데도 효과가 많이, 효과를 많이 보시, 보셨고요. 그래서 발을 땅에 디딜 수 있다는 라게 어? 너무 좋다고 라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 굳어있던 예. 말렸던 몸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네네. 역할을 하는 게 예. 밸런스 포스터입니다. 여기 장찐님이 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어, 라고 네네네.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도 사용이 가능은 하세요. 어. 가능은 하신데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 사람은 음. 통증 부위를 제외하고 어.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아, 너무 아픈 부위를 제외하고? 를 그래서 네. 어제 네. 임산부 한 분이 오셨는데 네. 체험을 하고 가셨어요. 어, 근데 그분이 허리 만삭이다 보니까 어, 허리 통증은 기본으로 있으시고 특히 꼬리뼈가 아파서 들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꼬리뼈라든지 허리는 제외하고 우리가 네. 발 마사지하고 등 마사지, 윗등, 브라끈 있는데 윗등 마사지하고 음. 어깨, 목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면서 어? 안 아파요. 어, 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너무, 그렇게 너무 효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임산부분들 그리고 암 환자분까지 사용을 가능하신 제품이 밸런스 포스터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 마지막 할 때쯤 오시는 그 어머님, 연세가 네네. 있으신 7 0대 어머님도 네, 오셔서 네. 그냥 밟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머님분들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관절이 막 굳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리 없이. 뭐 헬스장 가서 p t 를 받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고작해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주사잖아요 주사 그렇죠. 요법이잖아요 네. 어머님들은 네. 네. 네.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밸런스 음. 포스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맞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운동을 할 때도 너무 아프다 싶으면 원장님께서 그 너무 아픈 부위보다는 좀덜 아픈 부위에 지압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픈 부위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걸 네네. 안내를 좀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사이트 들어가시면 은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들이 다 나와있긴 해요. 근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원장님께서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줌으로 저희가 이제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네네. 센터에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줌으로 또 이렇게 수업을 네네. 하셨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 수업 내용도 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음. 운동 영상도 네 가능하십니다. 확인 가능하세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 어떻게 채널을 검색하면 원장님이 나올까요? 유튜브에 탑필라테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 채널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네. 재생 목록에 밸런스 포스처가 있습니다. 네. 그 밸런스 포스처를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네. 제가 컨텐츠를 만든 이유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네. 효과를 정확하게 보시라고 이거 음. 그냥 보면 어떻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지? 라고 그쵸? 네,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그때 유튜브 채널을 보면 아요렇게 하는 네. 운동이구나 여기가 풀려서 효과가 음, 좋구나 라는 네. 거를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사님 역시 개발자라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니 좋네요. 그쵸. 아무래도 만드신 분이 정말 전문가적인 네. 마인드로 만드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정말 같이 방송하기가 너무 수월하고 좋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장진님 <웃음> 네, 살도 빠질까요? 하셨는데 네네. 자, 살 빠진 일은 여기 있습니다. <웃음> 제가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선생님이, 원장님이 제 몸을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에 제몸 상태가 어땠는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사실 정말 여러모로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반복된 다이어트로 요요현상이 와서 정말 기존의 제 원래 몸보다 순환이 너무 안 돼서 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밸런스 포스처로 차근차근히 정말 발부터, 정말 발바닥부터 차근차근히 순환을 도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등, 어깨, 정말 저 승모근도 이만큼 올라와 있었잖아요. 었 맞아요. 어, 로프셜더 꿈도 못 꿨습니다, 여러분. <웃음>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히 센터에서, 집에서 운동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순환이 잘 돼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증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뭐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순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 봐요. 자, 이렇게 음. 띠님 한번 줌에서 보여주시겠어요? 밸런스 포스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딱 머리를 대고 누우면 엉덩이까지 저희가 사이즈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요바 같은 경우에는 다뺄 수가 있어요. 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어, 그런가요? 네. 네. 네. 발을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치가 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다 빼실 수가 있어요. 다 분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설정을 하시고서 누르시면 되는 원리입니다. 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정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내가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부위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누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 소재가 나무로 지금 지금 보기에는 되어 있는데 네네. 어떤 나무로 되어 있죠? 선생님? 아 자작나무 합판이랑 고무나무 집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에 자작나무 합판 같은 경우에는 네. 틀어짐이 가장 적은 음. 나무예요. 그래서 아. 웬만해서는 습기나 열이나 이런 걸로는 틀어지지가 거의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 이런 바라든지, 네. 네, 이런 바라든지는 고무나무로 만들었는데, <웃음>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 몸에 닿았을 때 네. 가장 소프트하게 닿는 나무가 고무나무예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네. 자작나무와 고무나무 같은 나무를 고집하는 이유가 사람 몸에 닿으면 뭐쇠 네. 알러지이신 분도 있고 고무 알러지이신 분도 있고 그렇죠. 플라스틱 알러지이신 네.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알러지를 최소화하는 어 재료가 어. 나무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라고 음. 할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습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철 다가오는데 뭐 틀어지거나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상위 제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작업으로 원하는 부위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를 바닥에서 운동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를 틀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통해주시고요. 오늘은 진짜 개발하신, 연구하시고 개발하신 김나영 대표님께서 함께 나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질문을 하셔도 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은 내가 어디가 너무 아픈데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다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와 진짜 원장님 지금 이 밸런스 포스처를 정말 딱 집어서 네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거 효과 있어요 라고 네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말씀을 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다이어트에서 지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맨날 근력운동만 해서 너무 몸이 아파. 어. 근데 나는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해서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이밸런스포스터를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좀더 해보시고 근육을 이완시켜 보세요. 훨씬 더잘 빠지십니다. 어. 그리고 네네. 특히 목이 아프신 분들. 경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분명히 효과 보세요. 아, 네네.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이게, 바닥에 누워서 그렇죠. 이게 경추 디스크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하시는 동작들. 이거는 척추가 좀 많이 아프신 분들, 음. 예, 디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척추 쪽이 너무 이제 좁아졌다든지 이런 네. 분들. 이거는 어깨를 누르는 동작이거든요. 어, 저, 그래서 저 동작 진짜 좋아요. 너무 승모근, 시원하승모요 승모근이 요새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신 어,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저렇게 수면되는데. 운동하시면 네. 복부를 내가 코어를 제외하지 않아도 코어가 어. 딱 수축이 되면서 아,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코어가 수축이 그렇죠. 되는군요. 예. 아, 그럼 복근의 힘이 조금 덜하신 분들도 쉽게 그렇죠. 운동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아, 뭔가 크게 스킬이 없어도 할수 있는 운동이어서 정말 간편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와, 지금 저렇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어디에 좋은 걸까요? 저거는 네. 허리 마사지가 되면서 네. 코어를 잡는 운동인데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걸 음. 하기 좀 힘드세요 아, 대신에 아, 나는 코어를 굉장히 세게 잡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저 동작을 하시게 되면 네. 코어가 복근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아유. 잘 잡힙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렇게 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목 뒤를 풀어주는데 네네. 사실 거북목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네. 요즘 사무직이나 네네. 모든 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을 그냥, 그냥 스마트폰은 제 친구잖아요. 네네, 그렇죠. <웃음> 남편보다 정말 애인보다도 그렇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스마트폰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져요. 맞습니다. 근데 목이 빠지다 보면 사실 다른 것부터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너무나 좋은 운동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리사님 영상 보고 할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예예. 진짜, 제가... 네네. 네, 제가 상세페이지에도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기본적으로 하셔도 네. 여러분들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벤트로 포스터를 또 보내드리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터에 지금 운동하는 방법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 자세가 그래서 보고 보시고 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또 책을 출간하셨어요. 네, 네. 밸런스 포스처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밸런스 포스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책도 또 구입을 하시는 것도 네, 방법일 네.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 네. 어, 살리는 밸런스라고 해서 척추를 살리자라는 네. 개념으로 해서 살리는 밸런스라고 네. 책을 책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책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다양한 운동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야어느덧 방송이 이제 곧 끝날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진짜 원장님께서 열심히 열심히 연구하시고 개발하신 제품을 네네. 제가 도 경험을 직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웃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너무 많은 방송이었어요. 네네. 지금 그래서 미니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니 사이즈는 정말 휴대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리포머는 사실 이제 무게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다 가지고 다니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미니 사이즈는 정말 네네. 여행가서도 음. 쉽게 그리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네, 캐리어에도 그냥 쏙 들어갈 수 네네.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가서도 네네. 나는 몸을 조금 풀고 싶어요. 그 루틴이 되신 분들은 몸을 못 풀면 진짜 찌뿌두둥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쉽게 미니 사이즈로 운동을 해보실 수 예, 있습니다. 여행가서 발 풀고 싶어요, 네. 몸 풀고 싶어요 하시는 네. 분들. 많이 돌아다니고 싶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엄마가 이 미니 사이즈를 또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네. TV 보시면서 네. 네. 발로 꾹꾹꾹꾹꾹 밟아주시면요. 그렇게 맞습니다. 시원할 수가 없다고. 예. 그래서 저희 맞아요. 엄마도 루틴이 되셨는데 네. 네. 또 저희 엄마 관절염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는더 이제 다리 쓰시는 걸 힘들어했는데 음. 발바닥이 정말 장기가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발바닥부터 잘 풀어주니까 네. 네. 정말 많이 호전되셨어요. 네. 네. 네. 발바닥이 풀리지 않으면 다리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는 게아니야 근육이 뭉쳐요 네. 여러분들 근육이 뭉치는 거라 탄력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풀어주셔야 다리의 근력을 탄력 있는 근육을 음. 만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관절에 엄마들 안 좋아서 뭐 관절약이라든지 많은 비싼 정말 그리고 성분 좋은 관절약은요. 너무너무 고가예요. 정말 1 0만 원대도 넘어가는 관절약도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뭔가 진통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약 말고 정말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을 선물을 하는 것도 그렇죠. 저는 정말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지시는 걸 봐서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제이맘님 그렇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시면 네, 그러시감사 같아요. 저희가 정말 정말 찐으로 느낀 바를 소통하고 그렇죠. 을 싶어서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예.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신, 싶은 으신싶 거는 네. 여러분들 마사지샵이나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병원 필요하고 그렇죠. 마사지샵 필요하고 운동센터 네. 필요해요 맞아요. 필요한데 네.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 기구 하나쯤은 집에서 아프실 때 그렇죠. 아, 좀 아플 것 같다? 음. 아, 병원 갈것 같다? 음. 라고 할때 마다마다 마다 풀어주시면 너무 병원 도움이 갈 필요가 없고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아픈 데 참고 운동 운동 가지 마시고 아픈 데 참고 오, 병원 가지 마시고 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도움은 받으시면서 밸런스 그렇죠. 스포로 함께 하시면 네네. 더 네네.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몸이 더 좋아질 그렇죠. 수 있다는 걸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병원은 뭐세번갈수 있는 거를 한번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원장님 이제 방송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오늘 방송 하시면서 네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네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꼭 사용을 해보세요. 네네. 정말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네. 라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이거 밸런스 포스처를 다이어트 쪽으로 개발한 거는 아니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개발했거든요. 특히 네. 우리 몸이 틀어지는 키는 허리가 아니라 목하고 어깨예요. 왜냐하면 뇌가 여기 머리에 있기 때문에 뇌가 틀어져 버리면 모든 정렬이다 틀어지게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목 뭘... 어, 목을 여기에 다 놓고 마사지해서 틀어진 근육을 바로 잡자 라는 걸로 밸런스 포스처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 거북목이나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네, 정말 예. 자신감 있게 또 말씀을 네네. 해주실 수 있죠. 예. 왜냐하면 효과를 안 보실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겉근육의 그 딱딱한 근육부터 속 안에 있는 깊숙한 근육까지 그렇죠. 다 풀어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아, 왜저 쇼호스트가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저 대표님이 그렇게 말을 했구나. 혹시 아, 아직도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후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암 환자분들도 몸 상태가 호전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70대에 관절이 너무 힘드신 어르신들조차도 운동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네. 안전하게. 네네. 네. 저희 엄마가 7 8세신데 네. 여기서 운동을 하시 그냥 누워만 계셨어요. 누워만 계셨는데 네. 등이 다 풀어지신 거예요. 누워만 계셨는데 예, 예, 예. 왜냐면은내 몸의 무게로 뭐가 이렇게 압박이 가는 게 아니라 몸의 무게만으로도 지금 그렇죠.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이. 골반이라든지 다리라든지 특히 네. 어깨. 어깨를 풀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통증이 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음, 지금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센터에서 지금 밸런스 포스처로 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도 안내를 해주실 맞습니다. 거예요. 제가 밸런스 포스처를 발명해서 한 거의 한 2년 정도까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아리켜드려서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왜냐면 원장님은 지금 찐으로 보고 계셨잖아요.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호전되는 거를 네네. 봐오셨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널리 널리 알리고 싶으신 마음이 저는 네네네. 알겠어요. 왜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네,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그냥 아팠어, 늘 통증에 시달렸어 하시는 분들 한번꼭 사용해 보세요. 정말 네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 네, 알렉스님. 저도 사용한 사람으로서 주변 입소문 엄청 났어요 <웃음> 자, 입소문이 최고죠, 정말. 좋다, 좋다, 좋다. 네, 리사님. 방송 너무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해 볼게요. 받아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구매하신 분들 정말 몸의 통증이 많이 나아지는 고위스 포스터로 인해서 많이 나아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